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결전구입니다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대한민국 다들 잘 즐기고 계시나요? 저는 h t t p s 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클린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 하루하루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게 정말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도 지금 차고 넘치는 와중에 정부에서 또 중독과 폭력성에 찌든 마약, 술, 담배와 함께 우리 국민들의 몸에 아주 해로운 게임을 규제함으로써 한층 더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 진짜 너무 기뻐서 눈물이 다날 지경입니다 경험해보지못한 대한민국 만세 주전자닷컴, 플래시365, 노라라등 90년대 온라인 게임들이 슬슬 깨어나고 있을 시절 인터넷이 지금처럼 그렇게 빠르지 않던 그 시절 플래시게임은 당시 청소년들에겐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여기서 솔직히 00년생 이하중에 플래시게임 한번도 안해본 사람 손들라고 하면 대머리의 머리수처럼 아주 적을겁니다 이 플래시게임들 이걸로 뭐 큰돈 만져보려고 개발한 사람 본적 있습니까 아니에요 대부분이 학생들이며 자신들의 풍부한 상상력을 기반으로 정말 자신이 만들고 싶은 그런 기발한 게임들을 제작하여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플래시게임과 상업성이라는 두 단어는 서로 거리가 아주 먼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플래시게임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전자닷컴 외 4개의 플래시게임을 올리는 사이트들에 대해 게임위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니들 게임 만들어서 유통하는데 전부 심의 안받고 유통하는 불법 게임이니까 심의를 받든지 아니면 유통을 그만 하든지 해라 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게임 심의라는게 무료도 아니고 돈주고 심의를 거쳐야하는데 주전자닷컴에 등록된 플래시 게임은 4만개가 넘어요 이거 다 누가 만듭니까 학생들이야 학생들 돈이 어딨어 그러니까 결국 주전자닷컴은 쥐지치고 자작게임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발표했죠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이거 아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게임도 아니고 비용리적인 학생들이 만든 게임을 돈내고 심사를 받아야 서비스가 가능하다고요? 이게 얼마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면은자 어떠한 한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상했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작품이 있었죠 여기에 감명을 받은 어린 학생들은 와 나도 이런 작품 만들어보고 싶다 하며 친구들과 카메라를 구입하여 단편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한국영상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을 받기 전까지는 니네 영상이 불법이래요 이거 영상 유통시킬거면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건 니네 돈을 쓰래요 혹시라도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잘 안되신다면 존나 정상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소리거든요 아니 그러면 대체 어떤 젖같은 법이길래 이런 말도 안되는 짓을 하고 있을까요 인벤의 인터뷰를 잠깐 살펴보면 플래시 게임 서비스 금지 결정은 어떤 규정에 근거를 두냐 라는 질문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이게 대체 어떤 법인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제15859호 제5장 제2절 32조 불법 게임물의 유통금지 등 제1항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호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 21조 1항은 그냥 똑같은 말로 게임 유통시키려면 제작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나 지정받은 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데 분류를 안받아도 되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뭐냐 21조 1항 1호 공기관에서 추천하는 게임대회나 전시용으로 제작되는 게임 2호 교육 학습 종교 또는 공익적인 홍보용 게임인데 기준이 대통령령입니다 3호 쉽게 말해서 데모판 게임인데 이것도 기준이 대통령령이에요 자이 법령을 기준으로 보면 이런 플래시 게임들 불법 게임이에요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게임도 아니고 뭐 교육용 게임도 아니고 본 게임 데모판 버전도 아닙니다 불법이에요 불법 그러니까 뭐 실드 좀 친다고 가정하면 게임위는 법대로 처리한 겁니다 공무원이 일처리를 아주 잘한거라고요 써있는대로 자 근데 웃긴게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게임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만든 법령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거 2006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법률에 이미 32조 1항 기록가 있어요 제정될때부터 있던 법률입니다 무려 13년 전부터요 그럼 주전자닷컴은 언제 생겼냐 2005년입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의하면 여긴 시작부터 불법적인 사이트였습니다 무려 13년간 불법적인 사이트를 운영해왔다고요 이야 정말 엄청난 악질 아닙니까 자 그럼 이제 더 이해가 안되기 시작할겁니다 32조 1항 1조에 의거하여 규제를 가한 사이트들은 무려 13년동안 방치를 시켜놓고 왜 이제와서 법령을 들먹이면서 규제를 가하냐 이겁니다 이 의문점은 몇가지 기사를 통해서 추측정도는 해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 2019년 1월 25일 게임위는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뭐 게임 생태계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했다고 해요 여기 개편된 게임이가 한마리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본연 임무에 충실하고자 게임물을 윤리성 공공성 확보를 통한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이라는 미션을 설정하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항하기 위한 건전한 게임 문화를 이끄는 게임물 관리 전문기관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보셨죠? 법령에 근거한 위원의 본연 임무에 충실. 얘네는 그냥 법에 쓰인 대로 한 거예요. 아기가 없어요. 그냥 공무원이 공무한 겁니다. 그런데 웃긴건 얘네 사이트 가보면 관련법과 국제기준의 올바른 해석 및 적용을 통해 불법 게임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공공기관이라고 해요 관련법의 올바른 해석 애매하죠 법은 해석대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조직원들이 게임 제대로 만들어본 사람이겠습니까 설령 그렇다해도 이거는 진짜 깨말못들입니다 진짜 게임 만들어본 사람들이라면 이 플래시 게임이 뭔지 누가 만드는지 이걸 규제하는게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걸 당연히 알거예요 이거 법대로 규제한다고 한 놈들이나 이거 승인한 놈들이나 똑같아요 그래도 뭐법 하나 존나 잘 지키고 일참 잘하는것 같죠 근데 얘네가 진짜 일을 잘할까요 안그래도 이사단이 난 원흉인 게임등급 이거 관련해서 말이 존나게 많아가지고 내놓은 해결책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제도 그러니까 게임이 말고도 일정 기준을 맞춘 사업자들에게 게임 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당연히 게임위의 대리느낌이기 때문에 최상위권에 있는 게임위가 이 사업자들을 관리감독하는 사후관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냥 권한부여만 해놓고 방치할 순 없잖아요 그런데 이동섭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게임위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았으며 뭐 지들 말로는 했다고는 하는데 한 기자가 구글 플레이에서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이 무단으로 받아지는 문제가 최근 있었다. 당신들의 관리에 구멍 이 있는 게 아니냐? 라고 하자 한 소리가 기자의 질의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니가 <웃음> 말하기 전까지 몰랐는데 이제 야참일 <웃음> 잘하죠 정말. 그 외에도 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많은 업체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아주 소홀합니다 이에 허점을 조사한 이동섭 의원실은 사업자들이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고 있으니 이를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고 제도 보완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렇게만 보면 게임이보다 이동섭 의원님이 일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동네 성현님께서 만나고 오셨겠죠? 참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전 플래시게임과 연이 아주 조금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놔버려서 관리가 안되고 있지만 약 9년 전인 2010년에 인기있던 플래시게임의 팬카페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팬카페를 운영한다는 건 뭡니까 뭐 큰돈을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 게임에 애정이 많아서 누구보다 게임에 열정이 많아서 그래서 만들고 관리하고 플래시게임에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레전드 오브 곡괭이 아빠와 하나 레바의 모험 등등 수많은 게임들을 즐기면서 자랐으며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또한 그러실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임을 규제하고 있다니까요 정부의 이상한 정책으로 추억이 난도질당하는 느낌입니다 아주 게임이 제일 만만하죠 게임을 주로 즐기는 10, 20대는 정치에 관심도 없어 부모님들 눈엔 게임이 해악이라 이거 조지면 좋아해 안 그래도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게 규제 존나 하고 세율 이거저거 떼어서 올리면은 돈쪼쪽쪼옥잘 빨려 아주 개꿀이고 만만하죠 http는 뭐 치자 여기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 왜 차단에 들어갔는지도 모르겠고 몇 수십 년 전부터 한국에서 문화콘텐츠 수출액 중 거의 반절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최고 수출 종목을 게임 이르 마약이라는 전자에 미친듯이 규제하고 규제하여 게임 산업을 줄고 줄었고 많은 실력있는 개발자들은 다 해외로 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텐센트 좀 보세요 중국이 게임 규제에 들어가니까 13년간 쭉쭉 상승 곡선 그리던 회사가 처음으로 분기별 적자라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국은 그렇게 규제를 했는데 또또또 또또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 중국을 보고 대체 어느 부분을 본받기로 했는지 이제 하다하다 플래시 게임을 조지고 있습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뭐 문체부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요구는 이미 파악하고 대책을 준비해 놓았다면 플래시 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 면제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뭐 욕한다고 법 제정이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감사합니다 하고 기다려야겠죠 법안이 발안이 돼서 법이 개정이 되고 법안이 시행될 때까지 말이죠 후, 사실 이 이야기들 다 그냥 다른 데서 먼저 들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뭐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목소리는 내야죠 같은 이야기일지라도 마냥 손 놓고 있을 순없겠더라고요 저는 뭐 누구처럼 국회에 갈 행동력도 깡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업계 사람들 갈 연줄이 있어서 그속 이야기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할수 있는 거라곤 이 X도 안되는 영향력이라도 발휘하고자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영상을 만드는 게 전부예요 그게 이 X같은 산업을 좀더 양지로 가는데 0.1%라도 기여를 할수 있는 움직임이 될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